그리고 뭐 얼굴에 살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이제 꼭내 너무 얼굴에 살이 많은데 이걸 면극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니다 아, 이런 얼굴뼈수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전형적인 얼굴들은 얼굴에서 뼈가 많이 보이고 살이 적은 얼굴 음. 결론적으로는 얼굴에서 골격이 두드러진 사람이 이 수술이 훨씬 더 좋은 대상이고 이 뼈와 뼈 사이를 살이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살이 많다는 거죠 살이 많아서 뼈가 두드러진 부분이 적게 보이는 얼굴은 사실 효과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음. 그러려면 은 살이 같이 줄어드는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이 병행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뼈를 줄이는 것만큼 살을 잘 줄이는 시술이나 수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전문의들을 잘 찾아가서 자기가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수술에 도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큰 줄기 아래서는 어느 사람이 만들면 육아 수술이나 약막 수술에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